린곤베리 잼을 사려고는 하 잼이 없어서 이런 물에 타서 마, 먹는 건가 봐요. 일단 먹고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어요. 링곤베리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독특한 맛이래요. 여름에 아이스티처럼 얼음에다가 희석시켜서 먹으면 탄산수에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크리스피 브레드 라플이 대학인데 어떤 건지 이거 열어보고 싶어요. 초콜릿. 초콜릿. 이거 블루베리랑 이거 라즈베리. 이 초콜릿을 샀거든요 밀크 초콜릿인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스웨덴 초콜릿은 어떤 맛인지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따봤습니다 다음에 커피 샀는데 커피... 커피가 분쇄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라인더를 샀어야 되는데 그라인더 못 샀거든요 근데... 근데 네, 거기에 바로 갈아서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갈아서 가져가면 향이 날아갈 것 같아서 일단은 팝피콩 사왔어요. 지난번에 먹었는데 이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에스프레소가 어떤지 그래서 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음, 어, 과자를 좀 좋아해서 하실 때 먹으려고 과자를 종류별로 사 와봤어요. 어떤 맛인지 이거 스네일김이요. 지난번에 먹었던 쿠키가 맛있어서 이번에 좀 다른 거사 왔어요. 되게 귀리 비스킷인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귀리 비스켓 그게 좀 많이 달았거든요. 많이 먹지못 해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초콜릿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다 실때 되게 커피 마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스데그 이게 두개가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저 종류별로 다 사와봤어요 그리고 이거 쿠키도 맛있을 것 같죠? 이것도 사, 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진저 진저스낵은 어, 생강향이 강한데 하나씩 먹기엔 되게 맛있더라고요 사왔습니다 음. 이것도 퀴리 비스킷인데 이게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번에 있더라구요 이거! 음. 이거 한번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병이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너무 예뻐서뚱이것또 진저비스키지 근데 우리 집인 생강을 좋아하서 이거는 지난번에 쓰러 왔어요 이거 양파 양파 어니언 프라이드 어니언 이거 샐러드 같은데 뿌려먹으면 되게 맛있어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메리 잼이 없어서 또 이거 액기스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에좀 약간 욕심이 가맸어요.